경국 기울어질경 나라국 임금이 여인의 미모에 반해 나라가 기울어짐 얼굴이 빼어난 미색이어서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위태로움 또는 그런 육모의 여인 한무제를 모시던 악사 이연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음악적 재능이 있어 노래는 물론이고 편곡이나 작곡에도 뛰어났으며 아울러 춤에도 탁월하여 무죄의 총애를 듬뿍 받았다. 하루는 한무제 앞에서 춤을 추며 이런 노래를 불렀다. 북방에 아름다운 여인 있어. 둘도 없이 우뚝 섰네. 눈길 한 번에 성이 기울고, 눈길 두 번에 나라가 기운다. 성을 기울이고 나라를 기울게 함을 어찌 모르리, 아름다운 여인은 다시 얻기 어렵구나. 한무제는 이 노래 소리를 듣고, 과연 이러한 여인이 있는지 물었다. 곁에 앉아 있던 누이 평양공주는 이연년의 누이 동생이, 바로 그러한 미인이라며 귀연말을 했다 한무제는 즉시 그녀를 불러들였는데 이연년의 노래대로 매우 아름다웠으며 춤도 잘 추었다 한무제는 한눈에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 여인이 바로 한서에 기록된 이 부인이다